우와 우 <웃음> 이거 진짜요 진짜, 이거 진짜. <웃음> 기쁨의 댄스 야나 일어나야 해자 안녕하십니까 숙박왕 김숙박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리프레스에서 아주 유명한 여신 포지션을 맡고 있는 유지치를 모셨습니다 이분 누구예요? 무서워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김숙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러 왔느냐 바로 글램핑장 바로 대부더 캠핑성에 와있습니다 저 글램핑 인생에서 처음 와봤어요 저도입니다 사실 진짜요? 예. <웃음> 어, 저첫 경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그첫 경험을 함께 하네요 저포스트패티시있어가지고좀 짜릿해요 지금 기분을 몸으로 표현하자면 <웃음> 여러분들의 안락한 숙박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숙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빌린 밥은요 네. 여기 대부더 캠핑성 내 수도법정 비싼 헉! 곳입니다. 대형 카바나. 아 카바나가 뭐예요? 들어가시죠. <웃음> 캠핑과 글램핑의 차이 아시나요? 네. 뭔가요? 캠핑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장비를 챙겨야 되는데 글램핑은 그럴 필요 없이 몸만 와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세팅이 되었고요. 정말 최대의 장점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난방? 아 냉장고. 그렇죠. 아 냉장고가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캐빈에서다 씻기가 있습니다. 음, 진짜 편하다. 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박인 것은 이 시설 내부에 있습니다. 침대 있나? 오! 오! 침대가 대강이죠? 있어요. 글램핑은 이렇게 시설이 완전 다 갖춰져 있습니다. 헉!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술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네. 포장마차라 해놓고 건물 안에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음~ 오! 나는 에어컨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캠핑하면 또 뭡니까? 한여름엔 덥고 한겨울엔 춥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글램픽은 이렇게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일러도 있습니다. 어 이거 모텔에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메니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뭔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미니티의 구성은 일반 모텔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여기는 2인 기준이지만 최대 8명 까지올수 있습니다. 음. 친구들이랑 놀러오기 좋다. 근데 저는 캠핑하면 무조건 고기 구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바베큐 시설도 존재합니다 캠핑도 바베큐 하면 하루 챙겨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와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와 보시면 따로 고기를 먹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숯은 2만 원을 추가하시면 저 사장님이 네. 다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럼 먼저 고기부터 먹어보세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자 그럼 고기 먼저 구워볼까요? 네이다가 소릉 쪽 하면 이거 쓰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제가 구워서 쓸게요 네. 선배님예 안돼요 그러면 제, 저도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빨리 요 빨리 오요 빨리 오세요 말이 많아요 아, <웃음> 아니, 얘들아 난 카메라를 들었거든요 자 여기 오시면 놀이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야외수영장 네 지금 운영 안하나봐요 또 오른쪽에는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온수수영장이래 그리고 워터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아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맞아 볼래 아니 아니 일단 트램플린부터 타시죠 <웃음> 우리 동치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너무 무서워 <웃음> 너 이거 못 타? 야, 야 근데 잠깐만 끊어지는 거 아니지 나옷 끼게 탈줄 알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같이, 가마, 같이, 가마. 같이 웃기게? 같이 <웃음> 하나 둘셋인 <웃음> 얘들아, 1분 됐어. 2분 남기나낯설해봐낯설해봐 아, 저 <웃음> 웃기다. 아, 주좀더 비슷하게. 좀더 비슷하게. <웃음> 아, 다리를 넓게 벌리. <웃음> 이거 하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내가 땅, 땅을 집에서 느끼고. <웃음> 아, 배아파 아, 배아파하 아, 둘셋넷네 저무 n 라이 going 너무 다 i e I'm not going to die. I'm n 맡 t g o i n 게 t 아 die. i 아아 o t going to 야나 예야 상태빈이 디 일어나게 한거야? 아, 아, <웃음> 아, <씨. 웃음> 아 힘들어 빨리 가야 진짜 무서워 자밥 먹으러 가실까요? 아저돈많이 전에. 밥을 먹어야겠죠? 밥을 먹으려면 안에 있는 식기류를 세팅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큰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토스트기 그리고 세면대는 공용입니다 화장실이랑 가위가위 가위. 가위 보가이가이보 저거 재우세요 <웃음> 네선피리 예, 포함 3명입니다 네. 어린이형 롤러코아 이게 어린이형 롤러코스터구나 너무 귀엽네 자 삼겹살 한강살자 이제 우린 연인 컨셉인거예요 알았죠? 유진씨 김숙박과 유진을 살린지 1주일 했는데 글램핑이 온거죠 우리 자기 거기 꽂고 줄까? 응나 음, 버섯 떡구아 줘. 자 한번 이렇게 말해봐요. 하나 둘 셋. 썬피디 이렇게 하면 썬피디 하는 거예요. 오 하나 둘 셋. 썬피디. <웃음> 이렇게 하면 거기 보여주시는 분이 올 거야. 카메라 주실래? 고져 <웃음> 썬피디. 썬피디. 우리 자기. 너 <웃음> 진짜 너 <여>, 진짜. 아 <웃음> 진짜? 자기가 구워주는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맛있어? 최고야 어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오늘이 제일 맛있어 나도 먹여줘 응? 우리 숙박이 먹여줘 아 오. 아, 맛있어 어때 어때? 우리 유진이가 먹여주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남자친구가 여기... 네. 존나 처먹네 라고 생각해 들 때가 헤어질 때라고 생각 했거든요? 네. 존나 처먹네요? <웃음> 고마워 유진아 <웃음> 어때? 글램핑 오니까? 숙박이라 오니까 글램핑장이 너무나도 로맨틱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여드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글램핑 오세요 오세요 최고입니다 야 그러니까 광고 같잖아 그러네 광고 아닌데? <웃음> 여기 바닷가 근처지? 아 어, 바다에 놀다가 와도 돼요. 한 번. 걱정을 생각해서 깻잎 먹는 거 어때? 아, 그건 싫어. <웃음> 아나 깻잎 싫어. 진 짜다, 시베트. 안 돼. 시청자들의 눈을 위해 억지로 먹어주는. 편집해줄 수는. 있 그러니까. <웃음> 싫어하지만 니네가 하겠냐? 야 니네가 편집 하겠냐고. 자기야. 응? 뭔가 분위기가 이국적이지 않아? 응. 음, 분위기 좋아. 그러니까 밥 먹는데 이런 곳에서 보니까 너무 좋다. 음. 맥주 하나 있으면은. 음. 분위기에도 취하고, 우리 사랑에도 취하고. <웃음> 이게 삼겹살 축구하고 있어. 찾아봐요.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 먹고 싶으시죠? <웃음> 이런 것도 사진 찍어줘야 되거든. 당연하죠. 눈물 모드로. 그리고 기경이랑 함께. 오, 사진 좀 찍으시네요 아연 자기야 응? 저녁이 되었어 어때? 벌써부터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이 뭐가? 다음은 우리 뭐하는 거야? <웃음> 캠프파이 해야지 맞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불순한 새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혼자 넘겨집어? 고구마도 꼭 먹어야지 어, 여기는 너, 너무 좋아 저거 캠프파이어 뭐 음. 추가하면 고구마도 주신대 <웃음> 너무 설렌다 나도 불멍이란 걸 하는 거야? 응진 무슨... 자 여행 커플끼리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아아 <웃음> 잠깐만 <웃음> 숙박님 표정이 왜 그래요? <웃음> 아니 죄송하세요 <웃음> 너무 맛있다 행복해? 응 음. <웃음> <웃음> 이거 이것도 주셨어요 오로라 불꽃 나 이거 궁금해 우와! <웃음>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자, 이렇게 1 5 0 0 0원 추가하시면 캠프파이어가 주문됩니다. 너무 좋다. 고구마죠, 이거? 감자랑 고구마야. 이거 넣을까요? 네. 야, 야, 야,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어? 게 바로 불멍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썸남이랑 와도 사랑이 짝트겠다. 썸남. 아니네요 <웃음> 숙박이가 하나 줄게 <웃음> 진짜 출레하다누이한번 자고 일어났더니 눈도 붓고 어야 미친놈 <웃음> 야신장은 보여줄까? 응. 너 있잖아 응. 어, 어, 어. <웃음> <웃음> 나는 결심했어 뭐? 나자친구가 생기면 나자친구랑 나랑 내 친구랑 내 친구가 나나친구랑 이렇게 넷이 놀러 올 거야. 더블 데이트를 많이 와요 어 더블 데이트하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둘은 펜션이 좋고 네명 정도는 랙랭이 좋지 않나요 이거 뭔가요? 장점을 계속 말해서 단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단점을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사람이 굳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커피들이 오면 이제 저녁에 뭐 해요? 밥 먹고 밥 먹고 울 멍하고, 울 멍하고, 그러다 다 해줘. 봐죠 그런데 그냥 자면 또 심심하잖아요. 대화를 나누겠죠. 서로 더 알아가고. 근데 그 대화가 끝나면 다시 옷을 입고,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을 가가지고 이따가 다시 방에서 봐하고 다시 와야 돼.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야. 왜냐면 여기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응. 사오실도 없고. 공룡 차화실과 공룡 화장실은 있지만, 방 안에는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친구들끼리 놀러 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좋네요 단점 말해서 장점 하나 드릴게요 서울 인근 있잖아요 음. 키로로 한5 0 k m 먹으면 돼요 음. 그 시화방조제 지나면서 바다 내음 마트에서 도착하면 아마 1시간 반이 모아요 아, 어. 그게 정말 큰장점이에요 사실. 단점 벌레가 많아요 아, 근데 어, 어쩔 이거 없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또 단점 하나 있어요 음. 비싸요 <웃음> 지금 우리가 오늘 빌린 데가 2인 기준 제일 큰 데거든요 16만 9천 원 근데 이것저것 다 추가하면 거의 20만 원? 그리고 8명까지 가능한데 한 명당 3만 원 추가 좀 비싸죠 두 명이서 오면 한 25만 원 자꾸 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다 그런. 난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번 정도는 남라 친구랑 분위기대로 올듯 해요 이게 딱 5월 10월에 와야죠 응 음, 맞아 맞아 딱 1년에 두번 <웃음> 여러분들의 안락한 숙박을 챙겨주는 숙박 김숙박 오늘은 글림픽 편이었는데요 정말 좋았죠?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점0 5점 만점에? 진짜 4.5점 진짜로? 야,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끝 안녕! 아니, 자고 있는데, 나임 그라운드 게임. <웃음> <맞아. 웃음> <술> 게임하고. 맞아. <웃음> 술게임하고. 어, 아, 맛있겠다. 이봐. 뜨겁다? 응. <웃음> 뭐뭐하는거예요 <웃음> 아니.. 뭐,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서 자기 들이 <집이> 고통받고 있어 앗뜨고 <웃음> 아, 아니.. 나 여기까지 왔거든? 원래 주려고 왔단 말이야 도저히 내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 너무 놀리고 싶어서 조심해서 빵해 개맛있지? 룩콕과 룩콕과 룩콕.. 룩콕이라고? 그 <웃음> q <끝났다>? 원숭이 아니야? 처음다 <웃음> <웃음>